안녕하세요. 이병골파큐 o 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초보왕은 여러분들께 정말 쉬운 내용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즐기고 골프 충급자도 되고 상급자가 되는 그날까지 좋은 레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이들에게 초보왕 자랑해 주셔서 저도 힘나게 해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보면 멤버십 그리고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에 와 있습니다. 어, 시그니처 스튜디오인데요. 정말 여기 말고도, 어,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에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 감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넘버 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스토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아이언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보 아이언 특집까지 왔으니까 진짜 많이 왔는데, 제가 지금은 미드라이언, 미드라이언은 롱아이언과 숏아이언을 중간에서 이 찍어치기와 긁어치기를 좀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7번 아이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뭐 페어웨이 우드에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클럽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긁어치기 그 다음에 타겟팅 그 동작은 늘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이번 아이언 특집에서 추가가 된게 어,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타겟팅은 가슴을 타겟으로 돌리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적인 스윙이 오늘 들어가는데 저는 처음에 스윙을 할때 무조건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숙이고 손 늘어뜨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가까이 섭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까이 서게 되면 최초에 있던 손목이 이렇게 꺾였던 게 이렇게 펴지게 돼요.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럼 펴지는 그 느낌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약간 펴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 가슴을 돌리는 거예요. 백스윙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깨가 떨어지지만 여기에서 백스윙할 때는 어깨가 떨어지지만 가슴을 이렇게 돌려서 피니시까지 연결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뒷땅이 날 수도 있죠. 공간이 워낙 좁으니까 그런데 좁은 데에서 계속 잘 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서 쓰게 되면 스윙이 약간 업라이트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스를 하게 되면 약간 뒷땅성 그런 실수는 나오게 되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자손목 눌린 게 아니라 약간 펴져 버렸죠. 그리고 가까이 선 상태. 그리고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어깨 떨어지고 가슴이 돌아서 타겟쪽으로 악착같이 바라보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 뭐 보통 이렇게 피니쉬하라고 그러더니 왜 당신은 피니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요? 왜냐면 그냥 업라이트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공간을 쓸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 스윙을 할때 지금 스윙이 크지 않아요. 거의 한 4분의 3 스윙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돌릴 때뚝 하면서 이게 엉덩이도 조이면서 이 하체가 돌아가는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스윙으로 거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윙 많이 들지 말고 가슴을 빨리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스피드를 늘려주는 거죠 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자칫 어, 잊어버리기 쉬운 건이 손목이 무너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여기 서서 서 최대한 손목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들고 최대한 가슴 쪽으로 가슴을 돌리려고 그타겟 쪽으로 타겟 쪽으로 가슴을 돌리려고 해도 거리가 충분히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도 한뭐 174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다시 이렇게 서서 완전히 선 상태에서 백스윙 업라이트 하게 들리겠죠. 손목 그대로 유지 들고 쭉 타겟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거의 똑바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죠. 자, 또 이렇게 왔을 때 똑바로 서고, 백스윙 들고 쭉 타겟 쪽으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전적인 느낌을 가는데 스윙을 지금은 높게 들지 않았거든요. 높게 들면 사실은 여기서 높게 는들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리도 더 멀리 나가고 어이 위치 에너지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도 갈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치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백스윙 높게 드는 건 옵션이에요. 백스윙은 언제든지 뭐 여름이건 몸 컨디션 좋으면 들수 있는데 최대한 서바이벌 할수 있는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로 공을 칠수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가까이 선 상태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느냐 들어서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러한 느낌을 찾아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고 작은 스윙으로 몸부림 딱 치면서 타겟 쪽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그 실전적인 느낌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냥 지금은 되게 좁아 보이지만 편하게 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딱 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날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니까 지금은 좀 빡빡하고 답답해도 좀 내가 컴팩트한 스윙을 몸에 뵐수 있게끔 훈련하는 걸좀 편하게 받아들이시고요. 힘들지만 우리 초보왕이 그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은 좁게 서서 왼손목 유지, 그 다음에 타겟팅,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칠수 있는 힙턴의 몸부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